지금부터는 우리 특별한 특별한 강좌를 위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2019년 4월 12일 오후 여기서부터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해동불교대학원에서 종교상담학과를 개설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료 강좌를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개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종교 상담 학과라는 것이 우리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달라 가지고 세계의 모든 종교는 우리나라에 다 있다. 우리나라에 없는 종교는 세계 어디 가도 종교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종교는 세계 어디 가도 없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종교는 우리나라에 비록 작지만은 여기 다와 있다. 그래서 예언자라든지 외국의 예언자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한국이라는 이 존재에 영적인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이 나라예요.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영적인 힘이 강한 한국에서 이 세계의 모든 종교는 여기 다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 자 우리 수리 사주라는 것은 이 천부경으로부터 탄생을 한 거예요 이천부기이 뭐냐 인간 태초의 이 종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천 년이 흘러 가지고 세월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 가지고 지금 모든 종교가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펼쳐져 있다, 그지? 그런데 왜이 나라에 모든 종교가 이 나라에 다와 있을까? 결국은 이 천부경 따라서 이 나라에 다 오게 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를 보게 되면, 그 뿌리를 보게 되면 한국이라는 존재가 이 천부경 때문에 있고 모든 종교는 여기서부터 탄생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 천부경으로부터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천부경을 어떻게 지켜온 나라이지 종교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부경만 지켜온 나라지 종교를 만드는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근본은 어떤 종교든 다 똑같은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옥황상제나 천지신명이나 알라신이나 무엇이 다를까? 아무것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다르고 종교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었을 뿐이지 모든 종교의 근본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이 종교도 종교도 이제 과학적인 이론 이런 과학화가 되지 않고 이 이론이 이론화가 되지 않으면 종교는 이제 정말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왜 사라지게 되냐 우리 휴대폰, 휴대폰 속에 모든 그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이 세대에 엉터리 이야기하게 되면 누가 그 종교를 앞으로 믿겠나 지금까지는 휴대폰이 지금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휴대폰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보급된 것은 딱 10년이에요 10년 그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갤럭시 S10이 놓은 그는 10년이라는 소리다. 1년에 나머지 넣었으면 그러면 10년 안에 우리나라가 10년에 이만큼 바뀌지만은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아주까지 이제 태동일 뿐이다. 태동.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종교도 과학적인 종교가 되지 않고 상담도 완벽한 이론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경쟁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상담 앞으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한 대상으로 우리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오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자기 것만은 자기의 사주만은 자기의 심리만은 어쩌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알고 온다는 거다. 모르는 것이 없이 온다는 거다. 그것이 어떻게 모든 휴대폰 속에 모든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종교도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상담이라는 거죠. 미래의 최고의 산업은 이 상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이고, 최강이고, 조선이고, 자동차고, 뭐, 인공지능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인간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은 앞으로 상담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보자 의사가 상담 안하고 진료를 할수 있겠나 없겠죠 변호사가 상담을 안하고 진료 할수 있겠나 없었겠죠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하고 상담 안하고 가르칠 수있겠나 없겠죠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이 상담 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고의 그 산업인 부분들로 최고 높은 단계의 이런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종교를 신봉하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신봉하는 국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종교들이 펼쳐져 있는 것도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의 근본적인 탄생은 어디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 종교가 무엇 뭐 때문에 탄생했을까? 자연의 이치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의 조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 풍수재 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암흑이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폭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추면 어떻게? 온돌로서 추위를 피했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홍수 안나는 높은 산으로 가서 집을 지었고 더우면 어떻게 물가에 내려갔고 해수욕으로 이 버티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평평한 평야에서 농사를 짓고 이것이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이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지신명이라고 옛날에 우리 사극들을 보게 되게 되면 항상 이 종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신명이 나왔어요. 그죠? 하늘부 이것이 첫 번째 종교예요. 자, 두 번째 종교는 뭘까? 두 번째 종교는 조상승배예요, 조상승배. 지금은 좀뭐 시대가 돈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돈 없는 엄마, 아버지는 별로 취급을 잘안 한다, 그치?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 이 농사를 짓고 농경사회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자식은 굉장히 살아가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물려준 땅, 부모가 물려져 있는 기술, 부모가 물려져 있는 농경 재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부모를 숭배하는 조상 숭배 사상이에요. 이것이 조상 숭배 사상. 이것이 종교예요. 자세 번째 세 번째의 종교는 여러분들이 뭘까요? 세번째의 종교는 이 무예요, 무. 이거 뭐지? 무당무자라겠다 그죠? 알지 못하는 신의 힘에 의해서, 신의 힘에 의해서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무당과 박수라는 거다. 이것이 세계가 우리는 종교였다는 거지, 종교. 그래서 지금 몽골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카자흐스탄이든, 소릉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데 보게 되면 다 이런 무의 기운들이 전 세계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신전이라는 거다. 신전. 그럼 모든 종교는 이 신전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지? 알라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신전. 종교는 이세 가지예요. 이세 가지를 우리는 부족해서 종교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세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개별 집단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데이 개별 집단들이 돼. 개별 집단이 만드는 게 지금 종교 집단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이 종교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만 하다 보니까 조상을 숭배하기 위해 자기 조상만 믿으니까 종교에 안 오겠지 이것이 어떻게 신의 힘을 기르니까 크게 신들을안 지나면 사람이 안 오겠지 그러면 이 자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여기 안 온다는 거다 <웃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전부 다 해결해 줄수 있는 위대한 어떤 게 위대한 창조물, 메시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이것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자를 만드는 거예요 절대자 자 그래서 이 절대자들은 어떻게 불교에서는 어떻게? 습가모니가 아니고 부처다 그제 부처님,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그치? 이슬람에는 알라신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처음보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이 메시아는 사람으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될 수가 없으니 이제는 종교심을 부리는 거야 세뇌를 시키는 거야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떻게 자 힘들고 죽고 사는 것도 어떻게 메시아의 힘이고 조상이 돕고 안오고 하는 것도 메시아의 힘이고 이것도 전달하는 것도 메시아의 힘이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종교들이 이 사람을 전달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삶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어떻게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상담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크게 이 분야에서 상담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사주 타령만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무슨 타령? 환생, 윤회, 구할 이런 것만 태어났네. 사주에서는 사주 타령 만내 예, 운명한 정해져 있다. 어 응, 운명한 정해져 있다 해서 그 운명 파로 와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종교는 어떻게 한생에 올 것이다. 뭐 하느님의 한생 부활해 올 것이다 어, 체림 예수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잖아요 부처님이 한 생에 올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간에게 세뇌시키는 거야 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로 이 변질이 되던 거야 변질이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느냐 지금 수천 년, 인간이 되면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이것이 완벽한 이론이었다면, 그죠? 완벽한 이론이었다면 절대적인 이 이론이 이 세계를 제패했겠지 그죠? 그런데 여기는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 게임 신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패거리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뭐, 어거. <웃음> 우기는 거니까 자 이제는 그런 상담의 시대는 지났다는 거다 왜자 그래서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 해동 불교 대학도 제가 19살 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보적이라는 법명도 내가 19살 때이법명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 그동안 안 썼는데 내가 그 당시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불교학, 내가 처음에는 불교학생이 돼가지고 어릴 때는 뭐 교회도 가보니까 뭐 사탕만 주고 뭐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머리가 크니까, 에이, 고상한 거 있잖아. 한자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 뭐 들어있는 거 싶어갖고 한번 봐보는 거야, 이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야, 들어가갖고 삼천배도 해보고, 아, 이렇게 또 해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절의 시에는 엄청났어요, 이그 당시에 불교 신도가 1,20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학교 학생이 불교 학생이 한 학교에 불교 학생회의 수가 최소한도로 200명이 넘었어요. 한 학년에 그 정도로 이 동, 동아리 모집하게 되면 우죽수처럼온 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집해 봐요. 안 한다. 스크이 있는 건 동아리가 있는 것도 없는 학교도 천지다는 거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하고 현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오리지널, 오리지널 불교, 오리지널 불교 신도가 몇명 정도 되기도 지금. 아마 통계,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거의 200만 원 수준이더라. 200만 원 수준. 그런데 선임의 수가 몇 명이냐면 한 30만 명 되더라. 그럼 뭐. 네. 어? 한세입니다 신도가 다섯 명도 안 된다는 소리다 자, 기독교도, 전주교, 기독교 다 합치갖고 지금 한 600만 진도 된다. 그것도 자꾸 줄어든다는 거다. 왜? 그동안에 이 신뢰성이 없다는 거다. 그러면 이 종교 상담이 잘못됐다는 거겠지, 그제? 그런데 우리나라 종교에는, 막, 옳은 것이든, 그런 것이든, 그거를 다 집어치우고, 천부경에 관련어 있는 종교 집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다. 그새가 불교와 기독교를 더 앞서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 천부경은 전부 다 각자 종교다. <웃음> 이래 풀어갖고 이고 저래 풀어보고 천부경이 안 풀리니까 온갖 잡동사니도 다 풀리갖고 이 종교가 너무 너무 많아진 거야. 이 잡동사니를 어찌보게 되면 꼭 무당판하고 비슷해 보여. 무당은 자기 개별신이, 신임 종교니까. 뭐, 그래가지고, 자전 이 종교가 지금 온 분야에서, 전 분야에서 이 종교가 체계화 안 되고, 인간에게 어떻게, 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한 거야. 올바른 깨담을 주지 못한 거야. 올바른 상담을 해주지 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벽한 종교를,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거, 종교를 위한, 종교와 인간되어 있는 이 상담법을 우리는 이 종교 상담 학과에서 행하자는 거다. 옳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학생들이라든지 신도들이 평가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종교와 개시하지 마자는 거다. 어떤 종교든, 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게 되면 다 똑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뭐, 뭐, 니끼 네 맞다, 내끼 맞다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상담 분야만 이 사람, 상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우면좀더 편하고, 좀더 안락하고, 좀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담해주자. 이것이 우리 종교사님, 종교로서 종교화를 가지고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떻게, 어떤 종교와 상관없어? 뭐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고, 뭐 마음에 뜨면 어때요? 그죠. 그죠 이슬람 교육은 어떻게 그래서 모든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는 인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좀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만들어 주는 상담법 자 그러면 이 상담학과를 만들어 갖고 교육은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할게요 자 종놈 상계를 하게 게되 되면 이 가정 해동불교대학원에서 4기의 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는 종교상담학과 수료증이 우리 주겠죠 그죠? 뭐 총장님이 직접 주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연관해 갖고 사단법인 수리 힐링 상담 협회에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교 상담 학과는 종교와 연계가 되어 있는 상담법이기 때문에, 이건 수리사지에서 가르침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여러분들은 학문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지만, 저게는 이런 신앙신과 연계돼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종교적인 개혼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리사주에서 배우는 가정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종교 우선적으로 없으니까 종교 상담사 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거치게 되게 되면 이 수리 힐링 상담 협회에서 협회 회원이 한해서 그때 협회 가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강사, 강사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학기를 마치게 되게 되면 강사 자격증을 부여하게 돼요. 종교 상담사 양성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종단에 가서도 할수 있고 개별적인 강좌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인데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협회 회원이 아니라면 우리는 제재를 해갖고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작권 두 번째는 우리는 특허권 세 번째는 산업재산권과, 그 다음에 협회가 소지하고 있는 이 권한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협회의 이 요건과 협회의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사협회에서, 어폐협회에서, 어사가 의사, 불법을 지르러 업회에서 제명을 해버리죠. 그럼 어사 못 하는 거예요. 자격증은 있다 하더라도 어사를 향위를못 하는 거예요. 한 의사도 마찬가지, 번호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 협회의 규정에 우리는 따라야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사들은 이 학교에서 강사라는 것은 자기가 별도로 지역에서든지 아니면 절에서든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유료수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면 되는 거야. 강의를 해 가지고 보내게 되면 저희들은 어떤 자격증을 줘요? 상급, 종교상담사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여기서 졸업하는 사람은 정식적인 절차를 걷기 때문에 이급 강사 자격증이고 이강사를부터 배우는 것은 상급, 종교상담사 가정에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른다는 거다 그러면 이런 협회 강사 요원들이 이 시험을 치르는, 검증 절차를 치른다는 거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갖고, 누구말따나, 어, 시험 치러 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종교사는 일종의 우리는, 이, 포교 개념, 포교사 개념의, 우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종이든 좋다. 이런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서, 우리 교육식이 주고, 이렇게는 이런 종교 상담을 만들어주고, 종교에 따르지 말자는, 어떤 종교고 뭐 똑같아, 면 결국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4월 10일 날, 금요일, 14시부터 특강을 한번 들어보고, 그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개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중요한 거잖아 상담의 모든 것자 학기가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가 있다 그지 자 1학기에는 우리는 초급에 관련돼 갖고 어 궁합 보는 거 태길 보는 거 이런 일반적인 것을 다할수 있어요 자두 번째는 우리는 어 풍수라든지 우리는 기타 어? 중국과정 가정. 중국과정의 모든 상담을 다할수 있어요 자, 여기는 세번째는 고급과정에서 우리는 나중에 추가해 가지고 이 귀신 풀이 아, 종교를 하다 보면 귀신과 인간되어 있는 걸 많잖아요 이것이 진단을 할수 있는 진단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학기에는 우리는 실전을 들어가 가지고 영혼풀이과 우리는 귀신 퇴치법 치, 대치법 하면 좀 곤란하고 치유법 이런 것을 하고 우리는 종교상담사 그래서 우리가 수리사주로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우리가 힘든 그 과정을 넘길 수 있고 여기에 우리는 지속적인 이제 수련과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은 할수 있는 그 과정을 이번에 여기서 개설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상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야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분야는 약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기서 홀딩이 강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와서 문의하고 일하면 협회에서 잘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잘 가르쳐 주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것은 협회에서 연결을 해갖고 잘 하게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협회 이 강사 요원들로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체계적으로, 그 전에서 잘 못하니까 협회 차원에서 잘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요 네. 말 좀, 음, 확실하지 못하다. 과감하게 하는 거 확실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어찌되게 되면 종단이 다른 계열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이런 정도이또 스키게 되게 되게 되면, 이것은 구분해서 니가 옳다, 내가 옳다, 뿌이 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런 것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슨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협회에서 할 일이 대단히 많다는 거다. 이제부터 시작이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 상상도 해야 되고, 우리, 이, 수리사주 이것도 해야 되고, 타로도 해야 되고, 이 감옥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부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사들은 또 파괴를 해갖고, 특강도 해야 되고, 정규가정도 해야 되고, 응? 어? 그러니까, 뭐, 잠시 큰 자고 이럴 시간이 없어. 너 오늘 보니까 뭐, 잠 뭐, 여섯 시까지 자고 그러더만은, 그럴자 시간 없어. 여섯 그시 깨야 된다 아, 그, 뭐, 이유 불만하고 자기가 8시 일어 났으면 8시 일 나요. 그때까지 일 나면 안 돼. 5시 일 나갖고, 이제 공부하는 거야, 잉?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여름에 가야 되고, 겨울에 가야 되고, 강의를 해줘야겠고, 우리가 또 문화센터도 가야 되고, 우리 학교도 가야 되고, 우리가 저기 특강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할수 있도록, 응? 잘해, 서울 잘 해, 서울교육원에서. 서울경제교육원에서 체계적으로 잘할수 있도록 하고, 자, 잠깐 씻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확실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확실하게.